와 여러분 여기 노린지 약충들이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진짜 색깔이 엄청 예쁘네요 역시 약충이라 그런지 좀더 예쁘지만 성충도 어떻게 생겼을지 되게 기대 성충이 어떻게 생겼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와 이게 그 앞장다리 그 바구... 앞장다리 노린지 그거 유채인가? 어? 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민물개가 있어요 무슨 산에 개가 사는데요? 야 진짜 신기합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고 진짜 작아요 엄지 진짜 엄지 솜톱만한데 많았는데... 아, 진짜 귀엽습니다 와 여러분 이번에 제브라 톱사슴벌레가 날라왔습니다 아, 이것도 첫 번째로 날라왔는데 진짜 예쁩니다 꽤나 대형 개체네요 중형, 중대형, 그 정도 개체인 것 같습니다 와 테일리스가 나왔네요 드디어 야 오! 이것도 잡아가야 되는데? 엄청납니다. 뭐예요? 농발거비 음. 우선은 이 간격의 순간을 제가 마지막 한번 잡아볼게요 오! 안돼! 네. 아, 여러분 지금 여기 아스타코이데스가 나왔는데 오, 이, 저 이제 제주도에 있는 것도 아스타코이데스죠 그것도 아스타, 아스타코이데스인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밀리패드가 이렇게 한마리 두마리 한마리는 좀 떨어져 있는데요 엄청 큰 밀리패드가 두마리가 있습니다 와 진짜 크다 이거 크기가 진짜 제 손가락이 한 요만하면 진짜 이 정도로 커요 야 물장군 오. 와 색깔이 쁩니다 머리가 좀 볼만하네요 얘네 이뻐 야 얘는 스쿨 리옥하고 좀짱 뜨겠네요 살짝? 어 그니까 머리가 음. 이렇게 큰데 와 거의 거의 3등신? 와 지금 낙엽사마귀가 나왔는데요 제가 야간에 좀 어디를 다녀왔어요 야간에 뭐 이제 테일리스 휩스파이더 잡으로 이제 좀 다녀왔는데 그건 이제 한 마리밖에 못 잡고 이런 낙엽사마귀를 좀 잡아왔습니다 와 진짜 예쁘네요 어제 이어서 두 마리 입니다와 여러분 지금 이제 로젠버기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음, 이건 살짝 흑색? 좀 흑색이 좀 강하네요 좀 황금색 보다는 조금 골드가 좀 강합니다